오늘은 웨딩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이 웨딩 촬영이 정말 힘들어요 이 무거운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끊임없이 막 2시간 동안 막 계속 왔다갔다 해야 돼서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는 온몸에 막 땀이 그냥 막 잔뜩 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동 같은 그런 일입니다 아 진짜 배고픕니다 지금 원래 웨딩 촬영 있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촬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혹시 잘못 먹었다가 이게 탈라면은 여기 웨딩 촬영하다가 어디 화장실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배고픕니다 근데 오늘 제가 대전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김에 대전에 있는 뭔가 맛집 대전에 있는 무언가 특색 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켜고 대전 먹방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 보다 보니까 어? 두부 두루치기? 두부 두루치기 맛있겠다 아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여러분, 잠깐만. 안녕. 안녕하세요. 나루자 나를... 와. 좋아, 좋아. 아, 멋있밖에 요 수통골 천두부. 천두부. 어디 있는죠? 둘지. 어, 뭐야? 바로 옆이잖아. 이거6 2 0 m 면 여기 가야지. 두부 두루치기 먹으러 가겠습니다. 꼬꼬 이거는 신의 계시요. 이렇게 딱 가까이 있다는 건 <웃음> 가겠습니다. 이 넓은 대전에서 그죠? 가자. 어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 쉬는 날이네요.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 빨리 올라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돌솥비빔밥이랑 뭐 이런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! 맛있당 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